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자들 북한에게 중국에게 한없이 약해지는 자들 우리의 적에게 영토든 국민의 혈세든 기업체의 지적재산이든 무엇이든 다 퍼주려는 자들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폭파시켜서 스스로 자멸의 무덤을 파려는 자들 기본소득이라는 그럴싸한 용어로 국민에게 돈을 지어주면서 매표를 하려는 자들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을 무너뜨리고 전국민에게 무노동이라는 마약을 주입하려는 자들, 시장원리로 주택가격을 잡으려 하지 않고 세금폭탄으로 집을 어쩔 수 없이 팔게 만들려는 자들, 그래서 돈 가진 자들을 타도의 대상이자 적으로 몰아가려는 자들, 이들의 손에 나라가 내맡겨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지금 야권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유력 대선주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윤전 총장이 지난주 국민의힘 당에 전격적으로 입당함에 따라 그동안 정체되거나 하락세였던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는 등 현재까지 국힘당 전체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야당 후보 이재명 또는 이낙연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론조사로 드러나는 윤 총장 지지율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출마 당사자로서는 지지율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그 지지율은 등락을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윤 총장이 치고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선의 판도가 이대로 굳어지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열이면 열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정치판이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안개와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게 되면 지금 국힘당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그리고 합당할지 안할지가 불명확한 안철수 등을 포함해서 누구 하나 만만한 사람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마저 윤석열을 대체해버릴 제목감으로 성장할지도 모른다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언제고 뒤엎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것이 향후 전개될 관전 포인트일 것입니다. 특히 윤전 총장이 부각되는 과정은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임명을 받은 윤석열 간의 갈등 내지 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그동안 우리가 모두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검찰총장이 말을 듣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하극상이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 그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치고받는 여대여의 싸움 그 치밀한 싸움의 과정은 냉정하게 보자면 여당 내 인사들끼리의 자중질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스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야당의 관점에서 보면 야당의 반대편의 적이었던 윤석열이 자신을 임명한 자에게 격렬하게 저항했고 탄압받은 윤석열은 갑자기 반대편인 야당과 여당의 모든 정책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의 열렬한 응원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와 싸우던 여쪽 사람이 하루아침에 야당 편이 되고 이번엔 장차 야당을 구할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멋진 이야기인지는 별개로 하고 뭔가 개운치 않은 게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그 수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의 실체는 그가 정말 나라를 잘 운영하겠구나 이런 확신보다는 나라를 워낙 망가뜨려온 문재인 일당이 정말 정말 싫어서 그들을 단죄하고 일망타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떠오른 윤석열을 국민이 이렇게 키워줬구나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문재인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반대급부로 윤석열이 떠오른 것이라는 시각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두었다가 여당의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다시 정권을 잡기라도 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나라가 망가지겠구나 싶은 사람들의 기대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 이 평가가 그렇게 냉정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을 액면 그대로 믿든 부풀려진 것으로 믿든 간에 그가 국민의힘당 내에 들어온 이상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검증은 시작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지율의 유지냐 아니면 제2의 대선주자가 새로 부각되느냐에 따라 야권의 대선하는 엎치락뒤치락 요동치게 들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 저항을 했던 또한 명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당 예비후보로서 대권 도전 선언식을 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석열에 비하면 최재형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에서 아직 최재형의 지지율의 실체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지지율이 반등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오늘 최재형 전 원장의 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자신이 감사원장직을 버리고 대권에 출마하게 된 연휴 둘째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자신의 소신 세번째 문정권의 잘못된 점의 지적과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고치고 싶은지의 정책 비전의 제시 네번째 희망을 잃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꿈을 갖게 할 것인지의 메시지 다섯번째 자유시장 경제의 기반화에 기업이 날개를 다는 기업입국을 건설하겠다는 포부 대충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감사원장이었던 자신이 왜 문재인 정부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했고 그래서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했던 것을 회고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거스르려는 거냐는 여당 의원들의 압박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돼야 한다는 그 원칙을 주장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자신의 소신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았다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여 미래세대의 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 최재형 자신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권력의 단맛에 취한 문정권의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그 원칙을 허물어버리고 늘 국민 위에 굴림했기 때문에 최재웅 자신이 그것을 바로잡아서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경제 원리의 훼손,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최고가치를 망각하고 우리 국민들 개개인을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정책들을 최재형 자신이 막고 싶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부끄러운 정치, 이로 인해서 지쳐가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고 싶어서 자신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밖에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정책 운영을 확 바꾸어서 자유와 자율, 혁신과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과감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은 물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수 있게 만들겠다면서 젊은이들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민간 부문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소신을 말했습니다. 특히 귀족노조가 된 노조 중심으로 기울어진 노동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대권도전 선언문에서 자신의 국정운영의 철학을 내보인 최재형 이미 맹렬하게 국민의 틈으로 들어가 날마다 이슈를 선점하고 끊임없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윤석열 당장은 이두 사람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야권 대선주자들을 지켜보는 중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을 거듭하면서 수많은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을 만나면서 모난 부분은 더 다듬어지고 거칠었던 부분은 더 세련되어지고 정치 초보자라는 허물을 벗고 힘찬 날갯짓을 시작하는 그 성장을 거듭하게 될이두 사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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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그 누구라도 문재인을 반대하고 그들의 무모한 정책에 반대하는 그 누구라도 친북 친중이 아닌 그 누구라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그 누구라도 기본소득과 같이 돈으로 표를 사려는 자들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 전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부자되게 만들려는 그 누구라도 우리 국민들은 결코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